자, 안녕하십니까. 정길성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수요일 날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어, 뭐, 오신 분들 계시고. 다음 주에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어, 수요일 날, 어, 8월 30일이죠, 그죠? 어, 8월 30일, 수요일, 어,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어, 세미나 오실 분들 오시고. 어, 아, 세미나에 관한 내용은 그 대사증후군 치료법 77강, 대사증후군 치료법 77강이라는 동영상을 찾으셔서 그 동영상 바로 밑에 있는 댓글란을 보시면 어, 나와 있으니까 꼭 참조하시고, 일단, 일단은 한번 만나보시는 게참 좋습니다. 좋고 어,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 주에는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 그냥 제가 왜왜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냥 서로 알고 있잖아요. 그냥 상황 상황적인 부분들을 어, 제 입장도 있고 여러분 입장도 있습니다. 그죠 어, 여러분도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계신다는 걸제 알고 있습니다. 어, 뭐 이런 상황에서 서로 서로 돕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어, 저도 하여튼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 중에 진짜 뭐 형, 재정이, 세정 이 재정 상황이 진짜 어려운 분들 많아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분들한테 제가 뭐 후원을 해달라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행편이 조금 되시는 분들은 어, 같이 도우셔야 이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한테 들 어, 솔직히 말씀드리는 드리, 겁니다 아, 이번 주에는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사실 이번 달에는 후원금이 어, 지 이전 달 어, 예전 달보다는 비해서는 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아, 한 40만원 가까이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아, 제가 조금 놀랍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지만은 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아, 분명하고요 아, 일단 세미나 진행이나 아, 그런 쪽으로 하여튼 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어떤 가림이 있다라면 그런 거예요. 어, 사실은 아,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도 이제 사회생활을 해 나가면서 뭐 일정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어, 제가 주로 하는 부분이 제가 수요일날을 주로 세미나 일자로 잡고 있고 또간혹가다 토요일날 시간이 되면 토요일 또 세미나 일자로 잡고 있는데. 그 시간들이 안 맞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지방에 계신 분들도 올라오고 싶어도 수요일날 뭐 오후에 한다 이러면 못올 가능성이 많고 또토요일에 한다고 하더라도 또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이런 개념 때문에 상황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어떻가든 세미나 하는 어떤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뭐 바람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하여튼 규칙적으로 이렇게 세미나 일정을 잡아서, 아, 어, 그렇게 해드리고 싶고, 또 어떤 진짜 조금 더큰바람이 있다라면 매일 하루에 어떤 일정한 시간을 여러분의 전화 상담을 받아들이는, 어, 그런 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아 어, 그런 바람이 있어요. 어. 그래서 제가 하여튼 지난 동영상이나 이런 쪽에서 후원금이 거의 뭐한 100만 원 정도 후원금을 바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면은 제가 어떤 100만 원을 뭐 여러분들한테 뭐 뜯어내자 어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저를 아시는 분들 도 아시겠지만은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후원이 가능하신 분들은 다른 분들도 생각하시면서 음, 저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도 생각하시면서 각자 조금 서로 십실반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 가지 저런 것들 중에 일단은 저도 경험을 해 봤지만 은 상당히 많은 분들 중에 이렇게 눈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치료 과정에 여러분이 이 팔을 흔들고 머리를 흔들고 다리 조작을 하다 보면 눈에 여러 가지 눈이 침침해진다 혹은 눈물이 자꾸 난다 혹은 눈곱이 낀다 혹은, 눈곱이 낀다 혹은 눈이 갈갈하다 뭐그 무슨 모래가 낀 것처럼 눈이 갈갈하다 아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아 종종 계십니다. 아 종종 계시고 저도. 여러 차례 경험해봤습니다. 노안 증상, 뭐 이렇게 시력이 갑자기 떨어진다, 어떤 이런 부분들 경험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또 이런 증상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지러움증, 그러니까 어지러움증은 여러분들이 제가 뭐 두통 증상, 아 제가 동영상을 계속 올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2차 자각 증상들, 머리가 아플 때 어떻게 하라 이런 거 하면서 여러 가지 올렸는데 그런 동상들을 영잘 확인해보시고. 어지러움증은, 이, 이, 앞쪽 머리, 그러니까 이마 쪽과 얼굴 쪽으로 피가 안 올라올 때, 어지러움증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 어지러움증은 그렇게 나타나고, 이 뒤쪽이 안 올라올, 아니, 뒤쪽으로는 주로 이제 두통현상이나, 오른쪽, 왼쪽에 두통현상이나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앞쪽으로 피가 안 올라올 때, 이제 뇌압이 이제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현기증이나, 아 이렇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아, 물론 왼쪽으로 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앞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현기 그러니까 어지러움증은 여러분들한테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두통 현상은 어떻게 보면 혈관이 커지려는 어떤 그 상황 변화예요 그러니까 혈관이 커지려고 피가 많이 들어 올라가니까 머리 쪽으로 올라오니까 혈관이 커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두통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좋은 건데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지러움증은 여러분한테 나쁜 반응이고 그러니까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두통현상은 좋은 건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두통현상은 제가 전에 두통현상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머리를 조금 아프게 하려고 그, 왠가 하면 제 머리 쪽에 피가 어느 쪽이 잘 올라오, 올라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인위적으로 오른쪽 머리와 이 앞쪽 머리를 자꾸 누르고 혹은 오른쪽 뒤쪽 머리를 눌러서 자꾸 피가 많이 올라오게 하다 보면 머리가 아파져요. 그런데 사실은 머리가 아프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띵 하면 하여 컨디션도 안 좋고, 그래도 뭐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데 사람,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머리가 아팠을 때, 아, 어떻게 하면 머리가 안 아프지, 안 아프지, 자꾸 이쪽으로만 집착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아, 이게 혈관이 커져가고, 다락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극을 계속 주니까, 피가 올라오니까, 혈관이 커져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머리를 자꾸 아프게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아프면 안 되니까 적정하게 아프게 하려고 자꾸 눌러 버렸어요. 그 눌러 버리다 보니까 이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일정한 시간 그러니까 몇 개월이 한5 뭐 개월, 6 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리 눌려도안 아픈 거야. 자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 혈관이 어느 정도 안정화 상태에 들어갔다. 예, 이렇게 와요 저는 어제 한 이렇게 눌러도 이제 안 아파져요. 안 아파지고 그 처음에는 살짝만 살짝만 눌러도 막 머리가 엄청 아팠어요. 근데 하여튼 주의하시라, 주의하셔야. 너무 아플 때, 너무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이제 두통 증상이나 오른쪽 머리가 아플 때, 왼쪽 머리가 아플 때 어떤 대처법을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런 것들 보시고 잘 처리하시고, 자 눈이 눈에 문제가 나타났을 때, 갑자기 작은 글씨가 안 보인다, 이제 노안이라고 러죠 그렇죠? 눈이 갈갈하다, 자 이랬을 때는. 어지러움증과 동반된 피에 떨어진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 여러분들이 이 치료법을 통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에 노출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음.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하게 있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팔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물병을 잡고, 물병을 잡고 팔을 덜어 올리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한다. 자, 머리도 이렇게 흔들어 준다. 이렇게 되면, 어떤 근육이 지금 이 동작을 위해서 어떤 근육이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 혹은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팔을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주로 이 성모근 그러니까 뒷목과 성모근이 그이 움직임을 어 유발시켜주는 어 가능하게 해주는 주된 근육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물병을 들고 이렇게 이렇게 하거나 뭐 모래주머니를 차고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주로 성모근과 이 위쪽 어깨 뒤 골 쪽으로 피가 많이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 쪽에서 올라오는 피가 이 앞쪽 라인과 뒤쪽 라인이 골고루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냥 머리 흔들어주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여튼 뭐 이제 가스나 이런 거는 슬슬 올라오면서 좋아지는데 문제는 갑자기 눈에 이상이 생긴다든가 어지러움증이 나타난다든가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여러분들이 아, 이제 뒤쪽 라인으로 피가 너무 올라가고 앞쪽 라인, 얼굴 쪽으로는 피가 잘 올라오고 있지 않구나라는 걸 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눈이 침침해지는 거나 아, 눈이 갈갈한 거나 눈물이 나는 거나 눈꼽이 끼는 거나 혹은 갑자기 앞머리가 텅 비었다 이런 느낌이 올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앞쪽 라인으로 피를 끌어올려 주는 작업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치료 방법들이나 이차 자각 증상에 대한 대처법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와 진짜 막뭐 알아야 될게 너무 많다 그걸 어떻게 다할 수가 있냐? 가혹가다가 이런 <웃음>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데또 어. 반대로 아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아잘 수용을 하시면서 시시각각 나타나는 변화들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하면서 치료를 도모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미나에 오시면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 몸에 있는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거는 운동의 기본은 전신 운동이다. 그러니까 전신 운동이다. 이 말은 이 손끝에서부터 발끝, 뭐 가슴, 배, 엉덩이, 허리, 골반, 목, 머리, 온 전신에 골고루 운동이 되어 주게 해 주는 게 가장 좋은 운동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병에 걸린 이유도 한쪽을 지나치게 사용했다든가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리는 자세를 취했다든가 운동을 게을리 했다든가 그러니까 손가락을 손가락을 열심히 사용하지 않으면 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손가락 운동에 대해서 개념을 잘못 잡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자꾸 움직이는 게 좋아요. 이 손가락 그러니까 악력 여러분들이 팔 운동을 이렇게 하면 손가락이 튼튼해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손가락은 오히려 약해지는 거예요. 팔 운동을 이렇게 하면 제가 그래서 물병을 잡고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령을 잡으면 손바닥의 힘을 이용하지 손가락의 힘을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물병을 잡고 물병을 손가락으로 눌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러주면서 운동을 하면 손가락에 문제가 안 나타나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 게 많아요. 그니까, 러 손가락, 팔을 이렇게 한다는 건, 이 팔뚝 운동을 하는 거지, 지금 손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손, 손가락 운동을 안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손목이 자꾸 약해져 버려요. 그 손목 터널 정후군이탁 하고 막 이런 거 있다는 거요 손가락 운동을, 손목이 약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든 악력기를 사용해서 자꾸 손가락을 움직이든가, 아니면, 색상 위에다가 피, 그 피아노 치듯이, 자꾸 손가락을 움직이든가, 벽상에 걸어 다닐 때도 자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든가, 이렇게 해서 손가락 운동을 자꾸 하면 결국은 손목이 튼튼해져요. 그리고 또 아령을 자꾸 사용하신 분들 중에 이 손가락에 대상포진이 오신 분들이 종종 계세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어떻게 치료했냐면 손가락을 자꾸 움직이니까 결국 대상포진이 약을 안 먹었는데도 같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포진은 피가 부족하면서 신경에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신경 손상이 일어나면 대상포진이 오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가슴, 쇄골 아래쪽, 혹은 이 뒤쪽, 팔뚝 뒤쪽, 이쪽에 대상포진이 종종 와요. 왠가 하면 이 근육을 너무 사용 안 하다 보면 이쪽으로 오는 혈관이 말라버려요. 혈관이 말라버리면 혈관을 따라 신경이 이렇게 움직이, 따라 움직이는데, 신경에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 신경, 신경 손상이 일어나요. 대상포진은 신경손상이거든요. 그니까 그러니까 러 그쪽을, 그니까 러 이걸 원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막 약을 먹어. 막 대상포진 한번 걸리면 막한 달씩 막 약을 먹고 겨 벗어나는데 또한 1년 지나면 또 생겨. 또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근본적인, 이제 약을 먹는다는 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니까 러그 부분만 나타나는 게 있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안 쓰던 근육 쪽으로는 대상포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제가, 제가 설명하다보면 자꾸 엉뚱한 길로 자꾸 빠져나가 그러나 뭐 어떻게 한 개라도 설명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꾸 앞서는 것 같아요 제가 했던 말또 하고 또 하고 한거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하여튼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니까 잘 들어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은 팔운동을 하면서 이제 승모근하고 목 뒤쪽을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요 앞전 동영상에서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이렇게 흔들면 결국 뒷목 뒷목 근육만 자꾸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뒷골이 땡기는 거야. 뒷목이 아프고 찌개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고개를 들고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 평상시 자세도 조금 이렇게 하늘을 그러니까 45도 각도의 하늘을 바라본다 이런 느낌으로 눈을 약간 아래로 깔면서 앞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자세를 가지면 눈, 눈에서 피가 떨어지는 걸 앞면에서 피가 떨어지는 걸좀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흔들면 이 앞쪽 목 근육과 뒤쪽 목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기 때문에 아 이거 떨어지는 걸또 막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거 중요하니까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전화 상담이나 세미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이렇게 이제 도와드리다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고 있어요. 자텀 텀이 자고 앞 이마를 눌러줘라. 자 바람을 불어주면서 자 바람을 불어주면 앞 이마를 눌러주면 실질적으로 이, 이 누르는 동안 이제 앞 근육이 목 근육이 움직이잖아요, 그죠자 이렇게 하면서 일로 올라와요 피가. 그것도 이것도 이것도 한 가지 또 특이한 주의사항이 아, 주의사항이라는 게 아니고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빨을 깨물고 눌러야 된다. 이빨을 깨물고 아래 턱과 위 턱을 아, 위 턱이 아니고 이게 두개골 쪽인데 이걸 깨물어야 이게 올라오던 피가 아래 턱을 통해서 위로 치고 올라와요. 근데 이 상태로 입을 벌리고. 이제 눌러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뒤쪽 목만 더 강해져 버려요 뒤쪽 목에 힘이 더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니빨을 꼭깨 물고 자 이렇게 해도 피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그, 변수가 굉장히 많아. 이렇게 열심히 해놓고 또 고개를 푹 떨구고 있다. 이러면 끼껏 올려놓고 또쑥 빠져버리는 거 피가 밑으로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이 효과가 어떤 효과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베개를 높이 베고 이렇게 자잖아요. 그러면 진짜 앞면에서 피가 일로 떨어져 버려요. 떨어지면서 가스는 또안 올라와요. 목에 탁 걸려갖고, 베개를 높이 베고 자면 가스도 안 올라와 버리고, 머리에 있던 피도 밑으로 떨어져 버린다. 가슴 쪽으로 내려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자세를 자꾸 취하고 있다는 라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걸어다닐 때도 좀 고개를 들고 좀 하늘을 좀 보라. 하늘을 좀 보라. 이런 얘기를 제가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아래 턱을, 아래 턱을 자꾸 이렇게 앞쪽으로 내민다든가. 이것 그러니까 제가 이빨을 딱딱 그리면 또눈 쪽으로 또 피가 좀 강하게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빨 딱딱을 좀 자주 하셔라 어? 이빨을 딱딱 자주 하시면 좋은 점이 되게 많아요 잇몸이 오래 가요 내가 보면 그 나중에 뭐 치주염 그러니까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건 혈액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잇몸이 붓는 것과 치주염증은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빨을 딱딱거리면 결국은 피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어떤 때는 잇몸이 오히려 부어요. 피가 나기도 하고. 근데 그걸 나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저피 엄청 나봤어요. 잇몸에. 일부러 피를 막 끌어올리니까 결국은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잇몸이 막, 또 잇몸이 쨍쨍 부어갖고 막 며칠 동안 아파 죽는 줄 알고 막 그랬던 경험이 많았어요. 근데 왜 제가 그걸 계속했는가 하면 제가 잇몸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릴 때 이때만은 돌에다가 정면으로 이빨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잇몸 전체가 흔들려 버리니까 이빨 전체가 흔들려 버려서 잇몸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러다가 내가 진짜 60살이 되기 전에 이빨 다 빠지겠다 이런 생각에 뭐 두렵더라 그러니까 잇몸을 자꾸 살리니까 잇몸이 점점 제가 원래 잇몸이 하얀색이었어요 좀 창백하다 이럴까 피가 없, 없었어 그니까, 러 이빨을 자꾸 딱딱거리니까 결국은 잇몸이 빨개지더라고. 피가 들어오면서. 피가 들어오면서 모세혈관으로 피가 막들어니까 잇몸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했어요. 아, 그래. 내가 생각한니다 나는 이제 치주염이다. 잇몸, 잇몸이 내려앉는다. 이런, 이제,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아, 이런 생각 하면서 습관적으로 저는 이빨 딱딱을 자꾸 합니다. 아, 이빨 딱딱을 하고. 그, 어떠하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설명드릴 게 굉장히 많아요. 여자분들 가운데, 이제, 어지럼증,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어지럼증이 더 많이 나타나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은 하는데 여자분들이 안 하는 동작들이 많아, 생활하면서. 그게 대표적인 게, 이 앞쪽 근육을 사용하는 동작을 안 해버려요. 팔굽혀펴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팔굽혀펴기를. 제가 몇번 전에 동영상에서도 팔굽혀펴기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셋째손가락, 요세 손가락에 힘을 조금 더 주면서, 이렇게 하면, 이 앞쪽으로 피가 많이 올라온다. 이렇게 머리 흔들면서, 그죠? 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바깥에 있을 때는, 그죠? 어, 바깥에 있을 때는, 벽을 잡고 해도 괜찮아요. 그니까, 러 요, 요세 손가락, 요세 손가락에 힘을 좀더 많이, 그 이렇게 대대 요세 손가락에다가 힘을 좀더 많이 준다.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것까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막 시간이 너무 걸려서. 그, 어차피 또 왼쪽 다리에 힘을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엉덩이를 좀 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팔굽혀 빼기나 혹은 이제 나가서 이제 계단 잡아 당기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이 커져 있는 사람은 왼쪽을 잡아 당겨야 된다 그러지 대신 오른팔은 많이 흔들고 그렇죠? 어, 왼팔을... 팔꿈치 아프신 분들도 많은데 나, 팔꿈치 아프신 분들도 좀... 팔꿈치 아프신 분들은 저 50견 치료법보면 계단 잡아 당기는 게 있어요 네, 네 번째 손가락과 다섯 번째 손가락 그거 계단 잡아 당기면 팔꿈, 팔꿈치 통증이 없어져요. 그러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이제 저러, 저렇게 벽을 짓고 해도 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문지방 같은 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보이시는 거보이시 보이시. 문지방 같은 데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응? 바람을 불면서, 그죠? 혹은, 이렇 무릎 꿇고 하셔도 돼요. 네. 무릎 꿇고,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희, 아이, 저희, 저 뭐, 여러분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딸아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딸이 하나 있는데, 요즘 팔굽혀기를 시켰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제 어른들이, 남자들이 하는 이 팔굽혀펴기를 거의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무릎, 무릎 꿇고 이렇게 하더니만은, 아빠가 제가 하는 걸 보더니만은 자기가, 좀, 애가 막 저를 막 이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한다고 막 하더니만은 처음에는 한세 개나 세개 3개 하더니만은 슛 뒤집어지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요즘 한 12개 정도로 이렇게 팔굽혀기를 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면서 근육이 세지니까 그렇게 점점 올라가면서 음. 자, 팔굽혀펴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 운동을 좀 극단적으로 강하게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팔굽혀펴기를 하면 이 쇄골 중심으로 해서 이쪽 근육이 바짝 써요. 팔굽이 제요세 손가락 위주로 해서 팔굽혀 향이 이쪽 근육이 바짝 쓴다. 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피가 많이 올라온다. 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물병 들기를 계속 해버리면 물병 들기를 계속 해버리면 이제 위로 계속 해버리면 나중에 뭐 성모근이 불뚝 올라와 있어요. 성모근이 불뚝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팔굽혀 펴기와 위로 들기를 균형 잡히게 하면 나중에는. 어깨가 탄탄한 어떤 그런 모양이 돼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피가 잘 올라오고 이 뒤쪽으로도 피가 잘 올라오면서 눈이 침침한 게 사라지는, 어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눈이 잘안 보여. 침침해요. 그러니까 뭔가 혈액순환도 이제 자는 동안 몸을 안 움직이기 때문에 피도 잘안 돌아가고 또 누워있기 때문에 피가 이 뒤쪽으로 뒤쪽으로 다 이렇게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내려가 있는 상태야. 그니까 러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이 앞쪽으로 피가 좀 없어요. 없으면서 이렇게 해보면, 그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 들기다 뭐, 혹은 고개를 덜렁덜렁 이렇게 해주면서 일어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 그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누워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제가 하는 동작은 이런 거예요. 그니까 누워서 이빨을 딱딱 그려 그래. 이빨을 딱딱 끊내서 고개를 도리도리도리 흔들어. 그리고 저는 오른쪽 폐가 커져 있기 때문에 고개를 왼쪽으로 좀 돌려서, 왼쪽으로 좀 돌려서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서 바람을 불어줘요. 자, 이렇게 하면서 머리 쪽으로 피가 좀, 얼굴 쪽으로 좀, 목 쪽으로 좀 올라오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워서도 팔도 이렇게 위로 들었다, 팔꿈치 되게 하듯이, 그냥 팔을 위로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또 팔꿈치를 이용해서 그냥 땅을 막 이렇게 눌러주기도 하고, 몸을 씻으 푸는 거야. 이제 아침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 운동을 하는 거예요. 피를 순환을 좀 시켜주는 거야. 어,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제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아침에 이런 다리 동작이나 이런 거다 하시잖아요. 그죠? 사실 저도 잘안 하는데 가끔씩 해요. 가끔씩 하는데 하고 싶을 때가 있어. 아 자꾸 얼굴에서 피가 빠진다 싶을 때는 나도 모르게 그냥 하게 되더라고 여러분 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팔꿈치를 땅에 대고 이마를 땅바닥에 대는 거야요 침대 위에나 이렇게 대고 몸을 막 이렇게 하면서 이마를 막 짓눌러 그러면 이빨을 딱딱 거려. 야돼 이빨, 여기 압력을 가할 때는 꼭 아래 턱과 머리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빨을, 앞니빨을 물고 해야 되는 돼요. 딱딱거리던가, 물고 있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만 좀 눌러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팔굽혀하게다 이렇게 몇번 해주고 일어나면 한결 눈이 잘 보여요.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지는데, 제가 세미나 오신 분들한테 가끔 가다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러번 말씀을 드려야죠. 제가, 저기, 교촌치킨에서 이제 배달 일, 아르바이트를 가끔씩 하는데, 용돈 따내 가지고돈 벌려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두번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이제, 보통 이제 배달을, 이제 치킨이 나오면 지도를 보고, 위치를 파악해서 이제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뭐, 아파트다, 가정집이다, 이렇게 찾아가는데. 근데 지, 그 지도에 있는 주소가 숫자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뭐, 3-26, 뭐, 23-16 하고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숫자를 보면, 진짜 작아요. 숫자가. 그니까, 러 그거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 중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이런데, 그게 숫자가 안 보여서 어떤 분은 막 돋보기를 이렇게 대기도 하고 혹은 스마트폰에 그 라이트 있잖아요 라이트를 켜갖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잘 보지 근데 저도 이제 저는 먼저 안경을 안 쓰고 그, 그렇게 사는데 저도 예전에 노안이 왔었어요 어, 작년쯤에 노안이 왔었는데 어, 이걸 이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숫자가 잘 보여요. 근데 하여튼 좀 몸이 안 좋거나 이렇게 내가 자바라 운동이나 이렇게 머리 흔들기나 이렇게 조금 더한시야 했는 날,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는 날은 이렇딱 보면 숫자가 안 보이는 거야. 보이기는 보이는데 막 난시처럼 이렇게 흔들리면서 보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을 나가면서 일하러 나가는 날은 내가 좀 특별히 신경을 써요 뭐 평상시에는 그런 작은 숫자를 안 봐도 되니까 네? 그게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일하는 나가는 날은 제가 좀 특별히 신경을 써요 아침부터 그러니까 앞쪽 머리로 피를 자꾸 올려주는 그러니까 눈 쪽으로 안압이 떨어지면 노안이 와요 노안이 오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어, 이마도 이렇게 눌러주고 이게 두피마사지도 이렇게 자꾸 해줘요 이쪽도 해주고 이렇게 다 해주고 이렇게 다 해주고 막 이렇게 해줘서 앞쪽으로 피를 착 올라오면 이게 보이는 거야 숫자가 숫자가 진짜 보이는 거예요. 여분들 어떻게 시력이 조정이 될 수가 있나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아주 지독한 난시 이런 거는 저 난시도 어떻게 보면 잘 이해를 잘하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안압이 그니까 눈에 혀, 혈압 그러니까 안압이 밑으로 떨어지면 안압이 떨어지면 초점이 흐려져요. 그러니까 적정한 안압이 시력을 밝게 해준다는 이건 저는 그냥 무조건 믿어요. 왜요? 제가 노안이 심하게 봤어요. 책에 글자를 보는데, 성경책을 보는데 몇십 년 동안 잘 보던 성경책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아프고 막 짜증이 날 정도로 막 머리가 아플 정도로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나도 올게 왔구나 이런 생각 했는데 아니더라고 마사지 해주고 이만 눌러주고 머리 조작 해주고 이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고또한 가지 생각아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안경 안 써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들뭐 지금 안경 쓰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안 쓰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시력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는 라 제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또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뭐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눈이 허리 터진다 뭐 눈물이 난다 눈이 갈갈하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 머리에 있던 피가 이 앞쪽, 앞쪽 라인을 타고 내려오면서 그 피의 상한선이 눈에 걸린 거예요 원래 피의 상한선이 머리 정수리 꼭대기까지 있어야 가장 안정적이거든요 피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쪽은 끝까지 올라가는데 이 앞쪽은 이 끝까지 못 치고 올라가고 여기서 걸려 있는 거야뭐 여기서 걸려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코 부분에서 걸려 있다고 볼수 있어요 이거 방지하면 결국은 코가 막히기 시작해요 코가 막히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뭐 하여튼 상세하게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피가 떨어지면서 눈에 이상이 있다가 또 코에 이상이 있다가 목에 이상이 있다가 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나중에 이제, 목의 지방에 따라 떨어지면 영유성 식도요. 영유성 식도에다가 떨어지면 체끼또 떨어지면 만성설사. 또 떨어지면 가스실검. 이렇게 넘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이 병을 갖고 있으신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처음에는 비염으로 시작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최근에 알게 됐어요. 제가 그분들의 어떤 병력을 이렇게 히스토리를 찾아가 보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항상 코가 막혔어요. 항상 코가 막혔는데, 지금은 어떤 그런 현상은 없는데, 뭐 약을 먹고 나아진 게 아니고, 그냥, 그냥 없어져 버렸어. 그, 제가, 무서게 소리지만, 제가 일, 1년이면 12달이지 않습니까? 그죠? 12달인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코가 질 <웃음> 막히는데, 제가 진짜 코가 안 막혀요. 어, 오늘 이상하게, 이렇게, 뭐, 어떤, 어떤, 어떤 독일을 하다 보니까 얘기를 했는데, 1년이면, 딱한 달만 코가 뚫려 있었어요, 제가. 그니까, 러 겨울 내내 막혀있고, 봄에도 막혀있고, 제일 더운, 더운 때,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만 코가 뚫려있고, 그 나머지는 1년 내내 막혀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난, 그게 그러니까 운명으로 받아들였지. 뭐, 어쩔 수 없는 말이다. 이런, 이런 뭐, 스프레이 뿌려서 넣기도 하고, 잠깐 뚫렸다가 또 막, 항상 머리도 띵 하고, 그래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니까, 그거 자체도, 약을 안 먹고도 그냥 낫더라는 거예요. 어, 그니까 하여튼, 그 사람들 이 비염 걸리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진짜 안 받아들여요. 믿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니까, 러 비염 걸리신 분들은 자기가 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니까, 제가 어하면 비염 갖고 얘기하면 제가 모른다.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요. 어, 주변 사람들 이제 안, 옵니다. 안타깝지. 안타까운데도 안 받아들이니까 아예 얘기 자체를 안 해버려요. 그런 현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일단은 그니까 앞쪽 라인을 통해서 피가 떨어진다 자, 이거는 하여튼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 여러분들이 허리를 이렇게 꺾고 있어도 피가 떨어지고 머리를 내리고 있어도 피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세를 그러니까 제가 이 앞전 동영상에서 앉아있을 때 자세 어떻게 하라는 거 허리를 그냥 시자 거꾸로 치고 이렇게 항상 바로 잡으려고 하고 다리 동작 잘해주라 그러니까 이거 머리도 이렇게 뒤로 젖힌 줄아 이렇게만 해도 피가 올라오는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앞쪽으로 근데 그 자세를 놓쳐버려도 피가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눈이 갈갈거리고 근데 마지막으로 또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사실 검정이된 부분이에요 제가 어떤 도와드리는 어떤 분 중에 몇몇 분이 그랬었어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다 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눈이, 눈이 심한게안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분이 이제 모래주머니를 하고 계셨는데, 모래주머니 중형을 한 뭐, 그때 당시한 130, 100이 정도로 이제 왼손, 오른손 이렇게 차고 있었는데, 처음에 모래주머니 찼을 때는, 아, 소화도 잘 되고, 이제 잘 올라온다.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눈에 문제가 나타난 거야. 어지럼증하고. 어지럼증과 눈에 문제점이 동시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분한테, 야, 그러면, 어머니, 제가 모래주머니 중량을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한번 올려봅시다. 이래갖고, 한30 정도. 그때 30 올렸는지, 40 올렸는지 잘 기억하는데, 어느 정도 딱 올렸는데, 그 다음 날이 어지러움증과 눈이 갈갈한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하...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자 팔굽혀펴기를 해주고 뭐 물병들기를 해주고 뭐 복싱 동작을 해서 팔 운동을 자꾸 하면 어떤 효과가? 나는 피가 어디로 많이 가겠습니까? 피가 피가 어디로 많이 가겠습니까? 결국은 팔과 이 가슴, 가슴 쪽으로 피가 막 와요. 배에 있던 피도 올라오고 다리에 있던 피도 점점 올라오게 돼요. 그죠? 가슴과 팔 쪽으로, 목 쪽으로 이렇데 결국은 가슴 쪽에 피가 자꾸 몰리는데 문제는 이 다리에, 복부에 있던 피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 있던 피도 끌어내리는 현상이 벌어져요. 왜? 힘이 지금 여기서 작동이 되고 있잖아요. 힘이 여기서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움직여주면서 밑에서도 올라오지만 머리에 있던 피도 자꾸 내려와 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도 이렇게 헬스장이다, 이렇게 헬스장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가끔 가다 그런 분들이 보여요. 가슴은 막 근육이 막 활백을 하고 막 울뚝불뚝 솟아 있는데 얼굴은 바짝 찌그러져 있는 분이 계세요. 아, 전 가끔가다 그런 분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 근육만 키우려고 막 하고 머리 흔드는 걸안 하고 목운동에 대해서 목운동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다 보면 결국은 머리에 있던 피도 가슴 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근육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이 나중에 사실 그렇게 오래 살지를 못해요. 돌연사 하는 경우도 많고 운동을 멈춰버리면 갑자기 몸이 무너져버려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또 의외로 매경색 환자도 나타나고 막 그래요. 뭐 알리 같은 권투 선수도 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육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여튼 매의 문제가 나타나서 알츠하이머병이나 이런 것들이 걸리게 매경색이나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 운동, 목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러니까 팔굽혀펴기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팔굽혀펴기하고 나서도 꼭 일어나면 머리 운동으로 마무리하는, 머리 운동으로 마무리하고, 이빨 딱딱을 습관적으로 해주고, 또 자기 좌우 비대칭에 따라서, 저는 오른쪽이 커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왼쪽은 한 번, 한 번을 눌러주고, 오른쪽은 두 번을 눌러주면서, 그러니까 좌우 비대칭의 균형을 맞추려는 그런 동작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러니까 또 앞머리도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고, 이 앞에 이마, 여러분들 지금 한번 해보세요. 앞에 이마를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아, 손가락 요두 번째 마디 하고 끝하고 요, 요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대고 자, 눈이 글자를 보는데 눈이 잘안 보인다 싶으면 이마를 막 누르고 꽉 누르면서 이렇게 두피를 이마 피부를 이렇게 막 눌러 보세요 그한 그러니까 1초 2초 3초 정도 지나면 어 글씨가 조금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또한번더 더 이렇게 막 눌러주고 이렇게 하면 또 보면 어 조금 더 선명해 있어 또 이렇게 눌러보면 또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분명히 피가 들어오면서 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세와 목 자세와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운동이나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런 증상이 그 여러분들 각자의 생활 생활 방식이나 행동 방식에 따라서 아 어떤 분들은 머리를 잡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세를 똑바로 앉아 있는 자세를 똑바로 안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어떤 분은 이쪽으로 갓성 근육을 너무 안 사용해서 눈이 침침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죠? 어떤 분은 머리 흔들기나 이빨 딱딱을 너무 안 해줘서 눈이 침침한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절대로 단순하게 바라보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답형의 답변을 자꾸, 아, 눈이 아프다. 어떻게 하면 치료됩니까? 한가지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제가 시인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생활 패턴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콕 꼬집어서 말씀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또 부차적으로 이제 책상에다가 이마를 대고 어? 똑바로 서서 허리를 굽혀서 책상에 이마를 대고 이빨을 꽉 껴물고 아니면 이빨을 딱딱거리던가 해서 한 10초 정도 꾹 눌리고 있으면 또 이렇게 어 효과가 있어요 어 그걸 하루에 한세번네지네번 어 이렇게 해도 되고 팔굽혀펴기는 하루에 한 50번 정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침에 한 10번 12번 낮에 한 12번 벽에 대고 팔굽혀펴기 할수 있잖아요 뭐 계단 같은 데 나가서 이렇게 할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면 모든 내 주변의 지형 지물이 운동 기구가 됩니 항상 의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파악해라. 또 내가 운동할 만한 곳이 뭐가 있는가. 난당길 만한 게 보이면 가서 무조건 당겨. 조정을 해주려고. 또 근육도 키우려고. 여러분들 또, 또한 가지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 뭐 1.5L든 500ml든, 자, 이거는 1.5L 물병이에요. 주변에, 이제, 500, 이제, 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분들은 1 5리터를 해버리면 충격을 받아요. 그니까, 러1 5리터 콜라병 말고, 이거보다 반 정도 되는, 500ml 있잖아. 요 3분의 1 정도 되는 거. 500ml 콜라병이나 사이다병이나 이런 거 구해서, 이제 물을 담아서, 아, 깥에 보면 재활용 쓰레기, 저, 바구니 이런 데 보면 많이 버려져 있어요. 뭐 굳이, 가게가서 사라 나 이렇게 말씀도 안드려 그냥 주스오세요주다와서 오세요. 씻어서 물을 넣으면 되잖아 그죠? 어. 저도 이거 주스와서 물을 넣은 겁니다 그냥 자 요령이 있습니다 요령이 여러분들이 이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은 잘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을 자꾸 움직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여기가 아파져요 여기를 해서 이 앞쪽이 아파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이 이몸 앞쪽으로 올라오는 혈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네 번째, 네 번째 손가락과 다섯 번째 손가락은 이 뒤쪽으로 올라오는 혈관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침침하다, 눈이 갈갈하다라는 것은 이 앞쪽으로 피가 안 올라오고 있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도 오히려 좀 강력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물병을 어떻게 잡나 하면, 이두 손가락만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꽉 잡는 거예요, 이렇게. 꽉, 꽉 잡아서, 자, 자세를 바로 하고, 자, 요 앞전 동영상 굉장히 중요한 동영상입니다.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자, 이 상태에서, 자, 팔을, 그니까, 자, 요 정도죠. 제가 앉아 있다고 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서 한 10cm 정도 자꾸 들었다 내렸다. 하는 자, 이렇게 하다가 힘들면 그냥 내리세요. 내려서 이거 어떻게 해요? 예, 앉아있다고 칩시다. 앉아있다고 해 내려서, 이렇게 앉아서, 예, 내려서, 요상이다 앞에서, 앞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뒤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앞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앞에서 한, 시계를 보시면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하시면, 이 쪽이 아프다, 약간 아프다, 이런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아프다라는 느낌은 나쁜 게 아니야. 너무 아프면 이제 좀 고통스러우니까 힘든데, 또 가만히 있으면 풀려요. 어? 안 하면, 그러니까 2보 전진 1보 후퇴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머리 쪽으로 오는 그 것들은, 자,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몸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분들은, 그, 나하여 좋은 거는, 두통이 좋은 거는 좋은 건데, 혹시나, 이렇게 문제가 나타나버릴까봐, 이렇게 막, 갑자기, 이제 혈관이 너무 약해져 있는 분들은, 갑자기 피가 올라가면 이게 터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셔야 돼. 이걸 나중에 불상사,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저한테 책임을 물어버리면 책임 책임 묻지 마세요. 정말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지 마시고 조심해서 제가 5분이라고 얘기했지만 5분 다안 채워도 돼요. 그러니까 한 1분씩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앞쪽으로 피가 올라온다. 아, 그렇게 하시고 그죠? 경갑골 통증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렇게, 이제 네 번째 손가락과 다섯 번째 손가락에 걸고 뒤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경갑골 통증이 없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 제가, 그런 분들, 도와드린 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은 앞쪽에서 드는 거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은 뒤쪽에서 드는 거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 같은 거 조금 알아두시고, 자,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모래주머니 중량을 올릴 것인가, 올리기만 해도 낫다는, 없어졌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눈이 갈갈해 본 적이 있고. 진짜, 중량을 올리면 확연히 줄어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가볍게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게아니라 여러분들 결국은 모래주머니 중량은 차츰, 차츰 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중량을 올릴 때마다 이게 충격이 와요. 막 가슴이 탁탁피 하고 피하고 가스가 너무 올라와서 막 탁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몸이 그러니까 아직 그 중량을 받아들이지 못할 큰 상태라는 거예요 아직 기다려야 되고 한 1개월 2개월 기다리다가 아 이제 한번 올려봐야 되겠다. 그럼 또 올리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뭐 100g, 7 0 g 이렇게 차고 시작했다가 지금은 제가 450g, 400g을 차고 있어요. 이게 하루 아침에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100g에서 시작해서 지금 400g, 450g 이동한 지 거의 한 2년, 2년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적용하시고 이빨 딱딱 자주 하시고 머리 주머니 올릴 것인가 이마를 눌러 줄 것인가 그러니까 낮 동안에 어떻게 생활했는가 나또 재미난 얘기 하나 그 탤런트 중에 그 영화 배우고 또 드라마에 자주 나온 차성원 씨 있지 않습니까 차성원 씨그 얼마 전에 TV 연예 특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차성원 씨가 몸이 키도 크고, 모델 출신이니까 몸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근육도 탕탕하고, 음? 키도 크고 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은, 한 번에 하루 종일 운동을 한대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운동을 하고, 뭐 드라마를 찍다가도 쉬는 시간에, 그 밴드, 탈레밴드 있지 않습니까? 운동할 때 쓰는 밴드를 해서 이렇게 자기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이랬더니, 아, 그분이 내가 보니까 똑똑하신 분이야.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전문가들이 말하기 사람의 몸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60년, 70년 살다 보면 몸이 다 밑으로 허물어지면서 내려앉게 된다. 창자도 내려앉고, 여기에 있던 피도 내려앉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얼굴도 찌그러지고 다내려앉는다 나는 어떻게든 내 몸을 어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문가한테 물어봤대. 그럼 몇살 때까지 이걸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니까 열심히 하면 한 70살까지는 현재의 몸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멋있는 몸 상태를. 그 자기는 그걸 그 말을 믿었다. 믿고. 둘만 나면 운동하고 물건 하면 서기 하고 뭐 집에 있어도 운동 그러니까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 않아요. 자승호 씨가 뭐 헬스장 가서 막 이런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생활 습관이 쉬는 타이밍만 되면 막어떡하든벽 잡고 팔, 팔굽혀펴기도 하고 때로 뭐 철봉도 하고 밴드도 잡아 당기고 다리 운동도 하고 그렇게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그리고 또 그렇게 잘나고 좋은 몸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 열심히.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그래요. 여러분한테. 저는 차성원 씨만큼은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를 살면서. 저는 차성원 씨하고 똑같은 마인드를 갖고 운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뭐내 몸이 어떻게 생겼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든 하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번 달보다 다음 달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 노력을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저는 머리를 움직이고 이빨을 딱딱거리고 또 왼손은 근력운동을 하고 오른팔 흔들어주고 다리 조작해주고 틈만 나면 해줘요 틈만 나면 여러분한테 어떤 잔소리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 마인드가 중요해요 마인드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 정상인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이게 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정상인들은요 앞으로 한 30년 40년 지나고 나면 골골거리게 돼 있어요 몸이 다 망가져서 결국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병에 걸리게 돼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대처를 해가면 이제는 좋아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런 분들 많아요. 6개월 전에 비해서 지금 진짜 좋아졌다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물론 아직도 헤매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 거 내가 알아. 네? 동영상 열심히 안 보고 뛰어 보면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진짜 좋아지셔고 근데 완치는 안 됐는데 분명히 6개월보다는 전보다 1년 전보다는 지금 훨씬 낫다 예전에 뭐 먹는 것도 못 먹었는데 이제는 뭐 매운 것도 먹고 국수도 먹고 이런 말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그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이 병의 치료의 출발점은 이 정신 자세다 정신 자세 내가 왜 이걸 해야 된다 나는 그런 말이에요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면서 살 거다 왜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진다 라는 걸 아는데 내가 왜안하겠냐는거예요 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은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걸 귀찮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여러분들 마인드에 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힘들면 제가 누우라 그랬죠. 여러분들 편하게 쉴수 있는 공간은 눕는 거야. 누워서 오른쪽 무릎 세우고 왼쪽 다리 털털 흔들면서 머리 돌돌 흔들면서 손가락만 까딱까딱하고 있으면서 쉬시라는 거야. 쉬다가 잠오면 낮잠 도한숨 자고 밤에도 자고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쉴수 있는 순간은 눕는 것밖에 없어요. 낮 동안에도 운동하다가 너무 힘들다 이러면 누우세요.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 유지가 돼요. 컨디션이 안 망가져. 체했던 분들도 살아나고 망가졌던 분들이 슬슬 회복이 돼요. 5분만 누워있다가 일어나지 려하고 마세요. 몸이 많이 안 좋으면 한 30분 이상 이렇게 누워있다가 잠이 오면 한숨 자 버리면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거는 여러분한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하여눈 문제 때문에 설명을 드렸는데, 요 앞번 동영상에서 어떤, 지난번에 세미나 오신 분들이, 이제 세미나 후기를 하나 댓글에 올려주셨어요. 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앞번 동영상에 아주 중요 이 동영상에 댓글에 오신 분들, 그분도 몸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그분, 하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댓글에다가. 저를 만난 것이 아주 행운이었다. 그분다 30년 정도를 소화가 안 돼서 고생하셨대요. 행운이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지만 참 감사했어요. 고맙고 또 기뻤고 아, 그분한테 도움이 됐구나 어떨까 하든그분도 그렇게 어. 그러니까 하여튼 보시고 자한 가지 설명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앞으로 올려야 될 동영상에 대해서 작성을 해놨어요. 이 스마트폰에다가 이것도 올려야 되고 팔꿈치 아픈 거 고관절 아픈 거 허리 아픈 거 귀에 이석증 귀가 안 들리는 거뭐 하지정맹육 복부동맹류 이런 거다 올려야 된다 이거 언제 다 올릴 수 있을까 확실하고 그래요 제가 올인하면 모를까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야, 하여튼 어떻게 하든 제가 뭐, 지쳐서 나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 올리긴 올릴 것 같으니까. 하여튼 조심해서 잘 적용하시고, 힘내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